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오랜만에 온브야치 월드 리뷰 시간인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떤 월드냐 자 바로 들어가면 하나 둘 짜잔 여기 월드거든요 네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제목에딱 돼있을 거예요 제목에 이제 이 월드의 이름 이제 돼있을 거고요 자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우선은 요거 이제 유튜브 요즘, 월드보면, 이제, 유튜브도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링크로, 방송 또는 링크로 가서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 보니까 침대도 있고, 여기 보니까, 요런 게, 어,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어? 어? 뭐지? 아. 여기 영어는 또 올라가지고, 오. 이거는 미러, 거울 같은데? 어, 오케이, 거울. 와. 제가 보이네요. 오.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너무 잘 보이잖아. 자, 그러면 이번엔 거울도 봤으니, 딴데한번 가볼까요? 어, 이런 데서 있고, 오, 이런 데도 있고, 우선 풍경이, 오, 저기 보니까 중국인가 일본인가 모르겠는데, 오, 베란다까지 있네, 오. 우선 요거는, 체어 의자? 의자가, 뭐지? 이것도 또 거울이 되고 우선 여기로 한번 가보고 우선 이렇게 아 이게 샤워실 겸 화장실이네 오 좋다 좋다 자 이번에는 여기 거실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는 방이라면 은 여기 거실 오 여기 또 거울이 있나 본데? 거울 있나? 모르겠다 아헤나 모르겠네 우선은 어 여기 펜 이런 거다 있네 이거 리셋 하는 것도 있고 오 쇼파도 있고 음 부엌도 깨끗하다 오 여기 원에 그거 뭐야지 상황극해도 되겠다 오 여기 우와 팔로 이렇게 다 있는데 오오 오,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엽네요 <웃음> 풍경도 와이 수영장까지 있어 어? 아, 여기 의자, 있고, 여기도 밀어? 오. 신기한데, 오. 오, 여기 의자. 투명, 어, 앉을 수 있구나. 여기는 수영장. 오. 하. 어 여기도 좋네, 오. 자, 오늘은, 요. 자, 여기까지. 응, 꼬꼬닥 귀엽다니까요. 여기 봐봐, 꼬꼬닥. 꼬꼬닥? 어, 아니야, 앉는 거 아니야. 꼬꼬닥 앉아. 아, 아. 이씨. 꼬꼬닭을 잡아야 되는데.. 꼬꼬닭쳤다꼬꼬닭 이거 부.. 어이 귀여워. 꼬꼬이안된다 로베르니 오소세거트와. 아 어, 귀엽다. 하여튼 오늘은. 자 오늘은 여기.. 이 맵을 한번 리뷰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온고 만남의 간장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빠.